일단 가장 어지러웠던 부분인 서랍을 정리해볼 건데요. 서랍을 보시면 많이 지저분해져 있어서 서랍을 예로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서랍의 바구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주세요. 그리고 이 물건들을 분류해서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. 바구니를 사실 때에는 사이즈를 재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많이 쓰는 물건이고, 큰 물건들은 이제 한 바구니에 넣었고요. 그리고 가장 앞에 쪽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위주로 넣고 있어요. 그리고 칸막이를 조금 조절해서 넣기 쉽게 해서 저는 바구니를 좀 자주 사용하고 있거든요. 같은 종류끼리 넣어주시면 훨씬 찾기도 쉽고 꺼내 쓰기가 쉽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한쪽에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? 박스나 지퍼팩을 이용해서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. 저는. 쓰기 쉽게 이왕이면 좀 오픈형으로 넣어놨어요 어차피 서랍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내부에서는 좀 열어서 바로 꺼내기 쉽게 해서 바구니를 이용해서 수납하고 있고요 서랍 정리가 끝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남는데요. 무조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데요.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말고도 기부도 있고, 장터라든지 또, 또 주변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나눠주시면 또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? 네, 그러면 다른 그 주방 상부장 쪽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저는 밥솥 근처에 있는 곳에는 이제 그릇을 또놓았어요 동선 이동이 편리하기 위해서 밥솥에 는 그릇을 놓았고요. 그리고 이제 음식 해먹기에 바로 팔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양념류들을 준비를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커피를 타먹을 수 있는 곳에는 컵을 바로 위에 놓았고요. 그리고 반찬통을 놨거든요. 그리고 가스렌지 밑에 쪽에는 이제 나머지 양념류들을 이렇게 선반에다 해놨어요. 그리고 그 옆에 부분에는 이제 가끔 쓰는 양념류나 덜어서 쓰는 큰 통을 보관하고 있고요. 그 뒤편에는 다 비워놓은 상태고요. 손이 안 닿기 때문에 다 비워놓고 사용하고 있어요. 서랍은 칸막이가 원래부터 있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중간에 쓰지 않는 이렇게 조금 저한테 많은 물건들은 중간중간 보고서 비워내고 있고요. 수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계속 조금 눈여겨보고 있어요. 이제 비용을 조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칸에는 많이 비어있는데요. 이쪽 부분에는 갑자기 물건들이 많아지거나 할때 여유분으로 두고 있고요. 이제 아까 정리했던 세 번째 칸에 완성된 모습이에요. 볼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수납을 하고 있었는데요. 그냥 네임펜으로 적어야 되는 것 말고는 이쪽에 수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. 제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L자 투명 화일인데요. 쓰레기 봉투를 모아서 두시거나 지퍼백, 그리고 저처럼 잘라서 이렇게 양념류 밑에, 양념 후라이팬 밑에 두시면 훨씬 더 좋게 수납을 할수 있고요. 칼대솔 같은 경우에는 칼코지 밑에 이렇게 수납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정수기 위에도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컵이라든지 물과 관련된 것들을 타먹을 수 있는 차 아니면 뭐 여러가지 가루들을 보관하고 있고요. 네, 위편에는 이제 아이들이 자주 만드는 쿠키라든지 네,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저분하지 않게 바구니에 보관하고 있고요. 아이들이 자주 꺼내 먹을 수 있도록 컵은 아이들 키 높이에 맞춰서 아래에 보관하고 있어요. 수납 바구니를 4개를 똑같은 거를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깊은 수납이라서 좀 편하게 할수 있어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엌에서 또 옆에 있는 키큰 장을 보면요 키큰 장에는 똑같이 바구니로 다 수납을 하고 있어요. 너무 지저분하고 이제 낱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자리를 되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요. 낱개로 된들은 정말 보관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. 이럴 때는 바구니 칸을 조금 줄여서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정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자리에 지정해서 두는 편이라서 이렇게 장을 보기 전에도 한 번씩 보면 어떤 게 비었는지 알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납을 할 때는 똑같은 바구니나 똑같은 상자 훨씬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에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? 정말 간단하지만 또 막상 정리하면 지키기 힘든 것들이에요. 네,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기 전에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면 훨씬 더 정리 의 효과가 더 나니까요. 정리하시기 전에 항상 동선을 생각하는 거 그리고 통일성 있게 수납을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우는 거는 항상 쓰레기통에만 비우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나 기부를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비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